패키지에 들어있는 니팅룸 조각 4개를 조립해서 원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니팅룸은 A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조립합니다 니팅룸 연결부분을 테이프를 붙이면 더 단단히 고정할 수 있어요. 조립을 마치면 니팅룸에 스티커를 붙여 시작핀을 표시해주세요. 빨대에 실을 통과시킨 후 실을 15cm 정도 남겨놓고 시작핀에 실을 걸어주세요. 팔대를 잡고 실을 각 핀에 시계방향으로 감으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모든 핀에 실을 한번씩 감고 다시 한번 핀에 실을 한번씩 감아주세요. 모든 핀에 실이 두번씩 감기면 후크를 이용하여 아래쪽 실을 핀 뒤로 넘겨주세요. 아래 실을 핀 뒤편으로 넘겨주시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며 나머지 핀들의 아래쪽 실도 핀 뒤편으로 넘겨주세요. 한 바퀴를 돌아 모든 핀의 아래쪽 실을 핀 뒤편으로 넘기면 한 단이 완성됩니다. 한 단이 완성된 후 다시 시작핀부터 같은 방법으로 핀의 실을 감아주고 넘겨서 모자를 떠주세요. 방법으로 25단을 만들어주세요. 25단이 완성되면 실을 30cm 정도 남기고 자른 후 빨대를 빼고 실은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시작핀의 왼쪽 핀부터 돗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켜 실의 고리를 핀에서 빼내세요. 모든 핀에서 실의 고리를 빼내면 모자와 니팅룸을 분리시켜주세요. 실을 잡아당겨 모자 윗부분을 오므리고 3번 정도 단단히 묶어주세요. 남은 실을 자른 후 뒤집으면 모자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모자는 찬물로 손세탁 후 완전히 건조하여 속봉투에 한 개씩 포장해주세요. 시즌이 종료되기 전까지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사무실로 모자를 보내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